자, 이제 알려드리자면요 뭐냐?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라 아, 나 정말 이제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는 거짜 옛날에 방송 초창기였어요 세부적인 썰이 하나 있어요 제가 방송 완전 초창기 때 방송을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약간 체계적으로 생각을 하고 방송인으로서 어떻게 더 흥할까? 유튜버로서 더 잘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거의 안 했던 시기였어요. 이제라고 말안 하라고 깨 막이 <웃음> 말 겁나 많이 해 <웃음> 어쨌든간에 그때가 있었어요. 제가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방송을 정말 많이 했었잖아요. 배틀그라운드 방송을 거의 처음 시작했었을 때예요.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하는데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요. 새벽. 1시 이제 22분쯤 이었어요 그때까지 방송을 했었고 이제 그분이 들어오셨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는 이제 12시 조금 넘어서였는데 워낙 저한테는 충격적인 사케, 사건이었던 거라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새벽에 유튜브 트위치를 동시에 송출하면서 이제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유튜브로 유튜브로 한, 번 들어오,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제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이제, 이제 그분이 저는 이제 야간이라는 사람인데 아 이런 식으로 새벽에 방송을 계속 매일매일 하냐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찾아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도 그러시냐 야근 일 하시는구나 정말 힘드시겠다 저는 거의 대부분 이 시간에 하는데 음, 이렇게 새벽까지 하는 일은 좀 드물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나중에 이제 제 유튜브나 이런데 올라오는 영상들을 좀더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프로필 사진은 기억나는데 이름은 기억안 나요 그래갖고 이런저런 얘기 두런두런 하다가 그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제 서로 대화를 하다보면은 상대방의 나이가 많이 궁금해지잖아요 상대방의 나이가 궁금해지니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좀 많이 친해졌고 대화를 하면서 그 그렇죠. 대화를 하다보면은 서로의 나이가 궁금하잖아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어? 좀마음에 드네? 몇 살이지? 약간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그래갖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때 대답을 했었어요 내 나이는 이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제 나이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그분이 들었고 들었던 제 목소리에서 기대한 나이보다 조금 아래인거지. 더 아래인거지. 내 나이가 적어도 26살인 줄 알았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실망한 게 보이더라고요. 눈에. 아 이렇게 사람이 목소리로 약간 나이를 알게되고 그러니까 공개가 안된 상태에서 나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이렇게 실망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분화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나이를 잘안 밝히게 됐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 공개를 할, 한다고 말했잖아요 Q&A 할때왜 공개를 하냐고 공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서로 이렇게 논의를 해본 결과 나중에 제 나이를 알게 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실망을 하고 내 팬이 아니게 돼버린다면 은 그거는 진정한 라코타의 팬이 아닐 거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가짜 팬들을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나중에 밝히게 됐어요 밝히겠다고 결심하게 됐어요 저는 물론 그게 언젠지는 잘 모르죠 저도 제 그래서 매일매일 영상 올리고 매일매일 방송하겠다고 이제 결심한 이유가 그 이유인 거예요. 이유가 왜그 이유가 왜그 이유냐면은, 하루 빨리 나이 공개하려고도 뭐, 되죠, 뭐. 이유가. 솔직히 나이 공개를 영원히 안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 고민이 돼요. 옛날엔 캐네다가 지금 해탈했어요. 어림도 없지. 내 몰라도 괜찮아요. 고마워요. 나이 알고 보려는게 아니다. 음. 아. 완전 최고의 답변인 걸. 맞아 맞아. 그 사람이 나쁜 거야. 아,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지금쯤 아마 이 세상에 다 까발려져 있을 거야.